배신자를 처단하러 가고 있습니다. 제첫 직장에서 입사 동기였던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결혼을 안한 사람이 3명 있었거든요. 그중에 한 명이 오늘 시집을 갑니다. 추기금을 잘 찾고 지하철을 타고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보통 일반 시내에 있는 예식장과 달리 어떤 공공기관에 있는 좀 특수한 예식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느낌입니다 추기금을 아까 20만원 뽑았는데 20만원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직장 입사 동기 중에 처음으로 결혼한 친구가 2천. 8년 초 아니면 2007년 말이었어요. 그때 우리가 약속을 한게 앞으로 우리 동기들 결혼식 축의금은 10만 원으로 통일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다 10만 원씩 하다가 이번에 결혼한 친구는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10만 원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. 그런데 저보단 낫지 않겠습니까? 저는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. <웃음> 국민의동 <웃음> <웃음> 저는 이렇게 식사까지 다 하고 신랑신부한테도 인사도 하고 이제 식장을 나왔습니다 지금 어 배가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어 그냥 일반적인 뷔페라고 생각하고서 어큰 기대를 안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고기도 맛있었고 특히 케밥 케밥이죠 터키 그 음식 그 케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해밥에 맥주 한 3분의 2캔 정도까지 싹 때려주고 이제 오후에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그 약속 장소까지 좀 미리 걸어가서 카페에서 할 일을 좀 하다가 저녁 약속을 하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. 하. 안녕. 말도 안녕. 이렇게 매달아 놓은 등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 큰일 나지 않을까요? 뭐야. 네.